일단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 끼리 이제 소통하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어요. 이전에 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을 좀 제시하는 거다 보니까 좀, 좀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서로 조율 하면서 그런 과정도들재 있었고 행사에서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.